미쳤다 여신 핵여신 와 진짜 라라 랜드의 네 주인공 그 자체 축휴합니다합니다사랑내 핸드폰 무신 분? 야너 화장실 휴지통에다가 휴대, 놓을 것 같아 나 아, 깜짝 놀랐어 야, 너 설탕이 아니었으면 진짜, 아, 뭐지? 설탕이 아니야? 이랬는데, 너무, 너무, 같무 거야. 너 <웃음> 이렇게 이렇게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 컸다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이렇게 열일하는 연예인 너무 멋있지 않나요? <웃음> 저요, 차라리 리듬 타그 모습이 여러분께서는 우리 판타 분들은 일반 대중분들을 처음 보셨겠지만, 저희는 소소 살면서 매일 보는 게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에 뭐라 그랬어? <웃음> 나 오늘 뽀미가 보낼 거 맞췄거든요 뽀미가 얼마 전에 연락을 챈안 하다가 연락이 왔더라고 은지한번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어 약간 짐작을 하기는 했었는 게 며칠 전에 뽀미 양이 갑자기 톡이 왔더라고요 은지야 현장 한번 가야 하는데 이랬는데 결국에는 네, 뽀미양 대신 커피차가 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 제가 혹시 오늘 커피차 뽀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보윤씨라는 보윤 개인팬이 보윤 보낸 거라고 진짜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티가 나게 하나 진짜,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보윤씨 너무 커피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짠, 따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렸는데 아마 폰을 잘안 보시는 우리 보윤씨가 나중에 확인하고 은지야! 이러면서 전화 오시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는아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맞는 중주이만내릴야 돼. 앉아 앉아 가장, 가장 슈프라이 가세요 가장 많이 쓰는 미가 제일 많이 쓰 오케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바위 바위 오! 아 뭐야 뽀미는 주먹이지 그런게 언제부터 그런 놈이 주먹이잖아 정말 아, 멤버들이 네. 가야 한다 계속 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위에 가야 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밤에 외롭게 잘때 귀에서 이렇게 또 눈물 놀아주면 <웃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뽐이 <웃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치겠어 아, 웬일이야 뽐이 전매특허 표정 이거 맨날 <웃음> 가상, 가상으로 좀 심어주세요. 호미야 네. 쉬... <웃음> 잘 <참> 지내고 있었어? <웃음> 네 저희가 또 아쉽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낙품이 없어가지고 아유, 아쉽기는 아, 했지만 이거 홀로그램으로 잘 심어. 대신 여기에서 야구 시구 포즈 꼭 넣어주세요. 아, 오케이 좋겠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나도 저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한렬같이 윤범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너는 계속 바뀌지만 나는 계속 윤범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에이핑크 최